근데, 반 아니가? 지금 아이고, 저걸 못잡았 다시 이제 말이 2층, 2층, 2층, 2층 쳐져야 되는데, 아이, 오 이걸? 아, 이거 유아시좀 아쉬운데, 어아 <웃음> 아, 120만 많이 모았네.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제한 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. 그래서 반가웠데 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나아다아 맞네 그 샀던 거. 오, 오 좋은데. 층굿레가이 가자. 보기 가자. 가더인이 가자. 소리 가자. 이 설치되었습니다. 가 반인 같은데. 포로조리 왔었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직 2층인줄 아네? 펠빙 먹어주시고 정도가 좀사작하시는데폭다써 버리고 둘온다 이거. 호이구나. 어우 진짜. 근데 진짜 지하 가는 사람들은 꼭 정해져 있다 진짜. 딱 요새 분들이 아니야, 확실히. 가는 방 같은데 어 그러고 보니까 더니는 나가셨네 어 그래도 아 대게임 가스 시작 아닙니까 아, 네, 아이고 네, 네,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대캠 우리 또 잘하고 있네요. 예. 이따가 자리 나면은 또 들어오셔도 됩니다. 편하게 보고신? 아, 오늘 일찍 일찍부터 다 해셨구나. 오케이. 헬스 봐. 2층 까꿍. 까꿍. 이층카콩 안하시네요 힐자 지하에서 뒤치기 오는 인원 무조건 있을거고 초월이 형이 보고있나? 손적이구나 Perchot!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조아 뭐해? 일어나요 빨리. 지금 안 일라면 강태다. 장난이고. 급한 용무가 있으신가 보네. 패스 패스. 어딱 일어나셨네. 백억 부자님 안녕하세요. 그거 설정 누르시고. 설정에서 품질, 고급, 1080 세팅 하시면 됩니다. 그래. 한거야? 왜 머리를 안내미냐 이제? 우을쪽에 있을거고 오른쪽 전방에 있을거같은 느낌이 그렇지않습니까 여러분? 우탄이 있어 무조건 이거 아 있잖아 아하, 참말로 갑이 화질 신세계죠, 그죠? 나이스. 폭탄이 미션. 그 당시 지금 DPI 400에 10이거든요, 제가 감도가 703에다가 지금 크게 막 제가 막 기복만 안 오면은 일단 평타 이상은 치는 것 같아요 계속. 물이만 그게 안 하면 제가 몇번쏴 보니까. 연막을 바로 껐어야 되는데, 지금 보니까 수병들이 사실 또 쎄시네. 그죠? 쎄요. 사실 아, 근데 단아리가 지속떠 아이고, 저걸 무조건 다 씨. 이제 말이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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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층꼬레이친8에이친레는이 누가 패이핑을 저렇게 가는아이거구이어구이거야이거구꾸이판이랑어떻이뭐구는이인데 어, 계속 이렇게 되냐? 어떻게 <웃음> 못 들어가니까 빼야겠다. 같은 플레이하면 안돼전판이랑 아야 이거를 한 번. 오 오히려 좋아 브라질전 중계는 아프리카TV로 킵니다 어 월요일에 휴방하려고 했는데 월요일 저녁에 한 10시쯤에 늦게 와가지고 방송 시작해가지고요 아, 새벽 아침 6시까지 방송하려고요 그 다음 화요일에 휴무 어 그게 낫지 않을까요? 1 6강전 봐야지 같이 봐야지 보실분들은 어, 그만 때려. 뭐야, 우리 왜? 하하, 나 쏴줄 줄 알았다. 아, 당연하죠. 새벽 4시라도 우리나라 경기는 무조건 켜야지. 어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그래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일찍 잤다가 일찍 주무시고 한뭐 후반전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같이 보실 분들은 또 보시고 그러면 되겠죠? 그럼 되 겠죠？짱 나오 겠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이거 유것이 좀 아쉬운데 와시사님 안녕하세요 좀 나왔나? 16강 병행틀리는 안 줄지 않을까? 4강 2002년도 때도 4강 진출하고 준거 아니에요? 16강까지는 안줄 듯? 16강은 아 월드컵이 좀 빡세긴 해도 16강은 어쨌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필적하려면은 그러니까 난이도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더 쉬울 수 있어도 최소 8강 이상 돼야 될 듯. 아 줬었어요? 원정 16강? 우리 남아공 때? 아 죄송합니다. <웃음> 번복번복기동하겠습니다 줬으면은 인정. 아아또 16강으로 줬다고요? 아 근데 이게 그렇구나. 구름이님 만나세요. 16강으로 줬다. 아. 포 어디가야되노? 아 잠깐만 멈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마공 때 졌었구나. 어, 뭐라. 원정 16강이, 와, 그러면 진짜 거의. 최초의 업적이라 그런가? 뚜기뚜기 반. 아, 16강 때 이기고 면제했었다고요? 진출, 그렇지. 진출했다고 면제는 좀형평성해좀 아쉽긴 하지, 형평성이. 경고,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그 봤는데. 스페셜 폭탄, 더블킬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, 중을, 아, 중적, 봤어서, <웃음> 없네. 분명 봤는데. 작게 들어간 거야, 그 사이에. 아, 제가 1인자라뇨. 저 한, 99인자, 예. 99인자 인정? 이네 아 잠깐 타임 아 몸빙이 안 끝나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겠지. 이거죠, 나이스. 사파리 머사요 지금 혼자 몇개 받았는지 세신 분 있나요 혹시? 아니 여섯 개 이상 떴겠지. 아군이 아 칠럿이 오버 아니야? <웃음> 3럿이만 돼서 킬 좀. 대합인 까지면서 오케이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좋았다 자3 0개까지두 걸음. 스페셜포트. 야 제발 한번 남았다 벼라 진짜 센스 있지? 벼라 센스 믿는다 벼라 좋은 센스다 뭐야 확실이 다른데. 진짜 신중하시네. 아, 무리 패배하였습니다. 절대 일부러진 거 아닙니다. 자, 화이팅, 화이팅. 아, 30킬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야 되는데. 아, 렌즈가 좀 얇네. 몸이 얄쌍하네. 큰좀 와주라, 우리. 큰왜이름넣노 아, 잠깐만. 아니, 씨발에 이렇게 된다고? 안 돼. 와, 이게 이게 이게 된다고? 아니 씨. 하나. 체크를 못 했네. <웃음> 오케이, 고맙습 해그심 하고 있었대. 상대방, 너나 아이디 블랙당 했다. 이제.